1,000cc 이상을 용이 뽑을 때 소중한 파 어, 1,000cc 이상을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대신 조금 적게 뽑는 분보다는 조금 더 힘들겠죠? 할수 있습니다 할인에 자신있으신거죠? 와아... 고 그거는 <웃음> 나중에 <웃음> 제 네. 어깨 <웃음> 보호를 위해서 아, 어, 자중할게요 아, 아, 혹시 체력관이 많이 하시나요? 하려고 노력을 음.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좀 잠을 자야 돼서 시간이 조금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한장안 자라고 하시나요? 잘 없어요 잘 몰라요 <웃음> <웃음> 안녕